어, 5강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나사 체결기 설계를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고정식 방식으로 디자인을 먼저 했습니다. 가, 간단하기 때문에 로봇 손목축 공구 홀더 부품 설계하고 뭐 그림판을 이용해서 공구도면 작도을 하고 홀더 배치 검토 작업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로봇 손목축 홀더 부품을 이렇게 작도를한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확대가 아, 여기서도 확대가 되네요 이런식으로 이제 소목쪽에 이런 그 붙는 부분하고 반대 부분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부품이 붙을 부분들을 어 양쪽을 설계를 하고 가운데 연결 부분을 40mm 정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렌치 볼트를 써서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로봇 쪽으로 이렇게 체결한다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단자 부분 아마 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부분인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강에서 어, 사진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죠? 사진을 통해서 현품작도함 뭐, 어, 부분을 어,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라인의 절대좌표를 사용을 해서 작도를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 모양은고의 유사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대로봇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건데 지금 다운로드가 안되는 것 같. 근데, 뭐 과거에 다운로드 받은, 받은 HH7에 대한 치수도면입니다. 특히 여기, 여기 이제 그 로봇 지지대를 만들려면 필요한 그 로봇 안전 부분에 그, 그 부착 부분에 그홀좌표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죠? 나타나 있고 치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략 그 완성된 도면과 이거 로봇 수목지 붙는 홀다 사이의 관계를 대략 이렇게 이제 배열를 하고 끝을 냈습니다. 스파제 부분은 뭐 이렇게 이제 홀다 이렇게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왼쪽 그림은 나사 체결기 스케치에 관한 준비 과정인데 틀린것은 나사 체결기를 손목에 부착하기 위해서 로봇 손목축에 필요한 손목축 브라켓을 우선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동 드라이버를 붙잡을 수 있는 홀더를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홀더와 손목축 브라켓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 브라켓도 또 설계를 해야 되고 모터의 사양을 고려할 필요가 2단계에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 모터의 사양은 전동 드라이버 자체에 붙어있고 또 추후에 기구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현재 스케치 단계에서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정답은 4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6강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죠. 그죠? 전체 구상도가 손목적 홀더하고 연결브라켓하고 공구적 홀더를 대략 치수를 분홍색으로 잡은게 이제 치수를 새로 잡은 겁니다. 여기에 치수 잡는 과정입니다. 잡아가지고 작도에 들어갔습니다. 요 단계에서도 아주 상세치수는 아직 안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하나씩 그려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손목 쪽홀더 부분인데 지금 리마 저쪽에 그 치수가 빠져 있죠 그죠? 공차가 빠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크게 이제 문제없이 무난하게 했는데 이 부분에 공차가 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분 스파이 20.4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공차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손목쪽 홀더에 대한 설계인데 틀린 것은 우측면도에서 요거죠. 그죠? 리모 구멍의 치수에는 공차가 필요 없다. 필요가 있죠. 그죠? 이 잘못 기재된 겁니다. 5.5 구멍은 m5 나사를 체결하기 위한 구멍이죠. 그죠? 그래서 0.5mm 정도 크게 한다. 20.4 구멍은 위치 결정용이다. 치수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위치 결정용 구멍이다. 단면의 구멍은, 아, 이건 저, 이 구멍이 아닙니다. 이 치수가 이건 돌출부이네요. 그죠? 말을 잘못 썼습니다. 이건 수정하겠습니다. 음, 이건 지금 이 구멍이 아니고 돌출부죠, 그죠? 돌출부. 돌출부로서 위치 결정력이죠 그죠? 단면의 구멍은 단면 AA의 구멍, 요 구멍 영기이는 거죠. 요 구멍은 m 5 볼트 체결형이죠 그래서 답본 1번인데 네. 3번도 이상하기 때문에 요거 돌출부로 고쳐놓겠습니다. 자 연결 브라켓을 디자인을 이어서 했고 공구쪽홀더는좀 복잡한데 홀더까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이렇게 해서 이제 6강이 끝이 났는데 이제 8강에서는 그 조금 이런 감이 있었습니다만 구동장치 선정을 했어 공개 없이 된다 그죠? 뭐 공개 그 설계 시 체크 포인트가 이제 자동화 설계에서 모든 부품 구매품과 제작품으로 나뉘죠. 그래서 구매품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구매품은 우선 사진하고 동작 원리, 사용법부터 업체의 홈페이지나 카드로그로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자료로부터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요즘 업체에서 캐드 도면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설계를 한다는 것, 캐드로 어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어떤 자료로부터 그것을 그립니다. 그 도면을 뭐 제공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려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설계는 그런 부분입니다. 없지만 자료가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도면을 만든다든지 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 실린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메이커는뭐 생략을 하고 선정 방법은 뭐 용도가 이제 힘을 발휘하기 위하여 특징은 뭐 시점과 종점에서 멈춘다, 중간 멈춤이 없다, 이런 거죠, 그죠? 종류는 뭐 일반 원통형 실린다가 있고, 가이드 부츠 실린다, 박형 실린다, 로트리스 실린다, 뭐 회전 실린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뭐 종류가 뭐 단동, 복동 실린다가 있다. 힘을 내는 크기의 결정 요소는 힘하고 행정거리다. 그래서 내는 힘이 중요하죠, 그죠? 내경 면적 곱하기 압력이 실린다 내는 힘입니다. 단위는 kg포스 퍼센티미터 제곱입니다. 압력 단위, 압력이라는 게 이제 단위 면적이 작용하는 힘이죠. 그죠? kg포스입니다. 힘의 단위가. 그죠? 자, 공기압 실린다 선정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지금 내놨는데 학교에서 실습을 위해 SMC사의 공기압 실린다를 사용하여 캡스톤 디자인 수업 과제를 하려고 한다. 공기업실린더를 나사를 잠그기 위한 나사체계를 전달하는데 사용하자 한다면 나사체계를 필요한 힘이 대략 3 0유터로 한다면 공기업실린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합요소는 어떤게 있는가 공기업실린더 회로도 그려보아라 업체는 이 업체로 정했는데 모델번호 선정해봐라 시간되면 뭐 요소의 선정도 시도해보라 뭐이 그때는 주간식 비슷하게 좀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뭐 한문제를 낼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공압요소 어떤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컴프레셔 그래서 습공기가 근공기로 바뀌는데 3.6N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소노이드 밸브를 에다가 공기를 분배하기 위해서 드론 공공기 분배하기 위해서 그죠 실은 한 3개 정도 될거 아니에요 소리 3개니까 그래서 방향제어 밸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리턴된 공기를 배출하기 위한 사이렌서도 부착이 되어 있죠. 분배기가 매니폴더 입니다. 실린다에 부착되어 있는 스피드 컨트롤러는 유량제어 밸브죠. 그죠? 그래서 작업제 시스템을 민다 하는게 이제 1번 공압요소에 대한 에, 1번 2번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죠? 공압요소 회로도까지 그렸어요. 3번은 뒤에 했고 그죠. 힘을 아마 계산을 해본것 같습니다. 공압회로대에 대한 설명이다. 3. 유니트는 필터, 레귤레이터, 르브리게이터를 말한다. 그죠? 이해죠? 그죠? 매니폴더는 솔리노이드 밸브의 공기를 배분하기 위한 거다. 어, 얘를 이야기합니다. 공기 배분하기 위한 거죠. 그죠? 스피드 컨트롤러는 방향 제어 밸브의 일종이다. 유량 제어 밸브죠. 그죠? 방향 제어 밸브는 솔리노이드 밸브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 복동 실린더를 제어하는 데는 두 개의 접점이 필요하죠? 이요 문제하고 이요 예제 문제를 출제할 건데, 회로도 그려보아라까지 할수 있을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쓰라고 할지 뭐둘 중에 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 그림하고 요 문제를 뭐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뭐 추력 계산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1kg f o 는 9.8N, 대략 1kg당 10N이라 생각하면 되죠. 그죠? 30N이면 3kg죠. 그죠? 그 압력의 단위는 kg p cm 제곱 있고, 메가파스칼이 있고, 뭐, 밀리미터 hg, atm 등 여러가지 단위가 있죠. 그죠? 기초공학 교수님한테서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1파스칼은 1제곱미터에 1N의 힘이 작용할때 필요한 압력이죠 그죠?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고 하는데 1미터 판크 위에 1뉴톤 그러니까 100g이 작용하니까 파스칼은 굉장히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보통 메가파스칼 100만 파스칼을 씁니다. 100만 파스칼을 환산하면 대략 10kg 퍼 센치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kg 그러니까 대기압 1kg 퍼 센치미터 제곱 눈금 하나를 보통 0.1 메가파스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 출 추력계산은 뭐 피스톤 단면적 곱하기 공기압력입니다.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그렇죠? 4분의 3.14 곱하기 실린더 내경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0 7 8 5 정도 되니까 내경을 곱하면 됩니다. 내경이 10이라 그러면 단위 환산해서 센치를 고쳐가지고 계산하는게 편리하죠. 공기압력의 단위가 보통 k g 그램센부터 제곱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mm가 1cm니까죠. 피스톤 단면적이 0 7 8 5 곱하기 1은 0.8이 되겠죠. 대략. 압력은 대략 7에서 10을 쓰는데 뭐, 추진력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 곱하기 압력이니까 면적이 0.8이고 7에서 10이니까 5.6에서 대략 한 8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6에서 8kg 정도 아령을 들고 있는 힘하고 똑같은 힘이 실린다 해서 나온다. 내경이 10mm 1cm라면 조금 많았는데 그죠? 자 추력 계산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제가 이 계산 문제를 내지 않은 이유가 공기업 제어 그러니까 공기압 제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캡스톤 디자인 설계 시간이니까 공기압 제어에 관련돼서는 공기압 제어 교수님한테서 아마 이 계산 방법도 여러분들 다 배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린더 출력은 내경의 크기가 커지면 커지죠. 그죠? 실린더 행정거리가 크면 추적... 추재... 추력도 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행정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기압은 1kg 퍼 cm부터 제곱으로 볼수 있죠. 1기압이. 컴프레셔 공기압 보통 5에서 10kg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30N 출진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3kg인데 실내 내경이 10mm 1cm면 손가락 굵긴데, 그죠. 제일 작은 겁니다. 주인용이 6에서 8kg 나옵니다. 너무 세든가 충분한게 되겠죠. 그래서 30m는 좀더큰 거를 해야 되나요? 네, 일단 뭐한 20m 이상 되는 거를 선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1m 1cm 짜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거는1 5공항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서 자 요거는 뭐, 뭐 추력 계산한 결과죠. 한번 읽어보시고 6mm 8mm인 경우죠. 그래서 뭐 실린더 내경이 6mm 이상 행정거리 10mm 이상인데 6mm 너무 작아가지고 그죠? 제가 보기엔 한 2-30mm는 좀돼야될것 같습니다. 추력은 엄청나게 커지는데 부품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설계 부착할 때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치수에 대한 조건 때문에 실린더 내경을 힘하고 상관없이 좀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공기업 실린더 선정 실습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SMC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CAD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실린더가 있습니다. 에어 실린더 선정을 하고 보죠. 이 안에서 다시 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뒤져보다 보니까 맨 끝에 표준형 시린다 환영, 원형이 있어서 그죠? 얘를 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나옵니다. 이 안에서 다시, 지금 CJ2를 선정을 했나요? 이런 거세 개를 해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 봤는데, 1번은 튜브가 4경이 이 정도고, 2번 6mm 이상인데 10mm짜리가 있죠. 3번 요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해야 될것 같네요. CM2. 그래서 한 25에서 30 정도는 돼야 그 표준형 CM2G 편너도 복동 편너도 요걸 해야 일이 좀될것 같습니다. 치수가 안 맞아 가지고 브라켓 제작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것을 그때 말씀을 드렸고 악세사리도 좀 말씀을 드렸죠 양쪽 푸트라든지 플렌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토스위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광부터는 제가 문제 출제를 안했습니다 헤드 작도가 지금 대부분이어서,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컨베아를 지금 늘렸었죠, 그죠? 그리고 로봇도 아마 이 볼트 위치가 지금 160, 160, 지금 파이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파이 6H7 홀인가요? 아, 아닌데, 이거는 리마 홀이고, 뭐 치수가 지금 안모르네 그래서 1 3 파이 였나 여던 그렇습니다. 구멍이 채는 병6 0 1 6 0 남아 있죠, 그죠 그래서 안전자리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아마 로버트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이 설계를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비어 설계를 해서 얻은 도면이 요거죠, 그죠 그리고 뭐, 향후 추가되는 메커니즘, 공기압 실린다라든지, 8장에서, 팔강에서든 실린다라든지, 실린다 이동을 하기 위한 LN 가이드, 슬라이드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5강의 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베이스판이 하나 있고, 요렇게, 그죠? 이동 블록 홀더가 이렇게 있고, 실린다 홀더가 또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실린다가, 어, 이렇게, 요렇게 어, 있는 거죠. 4번 실린다 이렇게, 그죠? 어, 리니어 가이드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만들고, 전동 드라이버가 당연히 있, 있고, 드라이버 홀더가 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 정렬을 하는 헤드가 이렇게 있는 거죠. 나사 정렬기가 이거 헤드입니다. 헤드라고 바꿉시다. 그 다음 호수가 이렇게 있는것으로 가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강에서 한번 어, 그려 보겠습니다. 9강부터 10강도 이제 9강에서 수행한 로봇지지대 설계에 대해서 이게 구강에서 마치질 못해가지고 보안 설계를 했죠 그죠 보안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고 또 요거에 대해서 버전압을 11강에서 했나요? 구강부터는 계속 작도 연습입니다. 뭐 설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캡스톤 디자인 진행방향 얘기했고 나사체결 유니트 개념 스케치 3, 4강하고 5, 6강에서 나사체결 유니트 1번째 이제 스케치 시도를 했죠. 그죠? 그 다음 90강에서 주변기기 설계를 했습니다. 지지대 컴베어 설계. 11강에서 이제 유니트 2번째 스케치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파워포인트를 집어넣었는데 로봇 지지대 설계 샘플이죠 그죠? 그 이런 물 참조해서 그랬다는거 하고 그죠? 그래서 뭐 컴비아하고 그죠? 확장된 컴비아하고 나사 체계열 유닛하고 아, 지지대가 없네요 여기 이제 지지대가 포함된 이제 주변기기들입니다 컴비아 지지대, 그 다음 나사 체결 요닛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략 첫 번째 단계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사 체결 메커니즘을 뭐 공기압 실린다를 선정을 하고 그죠? CM2로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리니어 가이드도 선정 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11강에서 아마 동영상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12강에서 실린다 선정에 관련돼서 다시 말씀드리고 공기실실린다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다운로드 받아야 될것 같아요. 치수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너무 작으면 홀다라든지 이런 것들 제작하기가 곤란해서 요 부분은 CM2 방식 실린다좀큰 거로 좀 하겠습니다. 리니어 가이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l 가이드 샤프트, 프로파일 가이드, 슬라이드팩,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LN 가이드를 선정을 하는 걸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LN 가이드가 아무래도 이제 튼튼하고 안정감이 좀 있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안에 볼이 들어가 있어서 슬라이드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새가 없어가지고, 이 틈새, 틈새가 없어서 슬라이드 할때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요것들은 틈새가 조금 있는 제품들이죠. 프로파일 가이드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밀대가 좀 낮다 보니까 가격이 싼 면이 있습니다. 서랍장에서 많이 쓰는 슬라이드 팩이죠. 에렌 가이드는 뭐 국산 LN 가이드를 가지고 이제 선정 어, 연습을 어, 했나요?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HSR 제품을 사용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표를 보고 치수를 선정하는데 보통 이제 hsr 15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대략 선정을 해볼게까 hsr 15 lc 타입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hsr 15 있죠 그죠? 여기 이 길이만 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타입도 있습니다. SR타입도 있고 SSR타입도 있고 스몰 사이즈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한게 지금 SSR타입인데 HSR타입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정도로도 크게 문제가 없,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광에서 요 부품과 공기압 실린다. 어, 새로 선정한 걸 가지고 뭐 간단하게 전체 스케치를 2차 버전을 해보고 어, 다음 주 시험은, 1강에, 2강에서 8강 사이에 그 객관식 문제, 서는 문제 하고, 어, 10여 문제 아마 될 텐데, 그 중에서 한대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어, 1차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던 손목적 홀더, 연결 브라켓, 공구적 홀더, 그리고 이제 로봇 지지대 샘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제가 요 중에서 적당한 거 하나를 골라서 뭐, 한 30분 이내에 설계를 마칠 수 있도록 도면 예시를 좀 드리고, 도면 예시를 드린다는 게 자료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료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c a 로 설계하는, 설계를 해서 제출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어, 캡스톤 디자인은 사실은 객관식 시험 문제가 좀 맞지 않는 과목이죠. 실제 해보는 과목인데 온라인 강의가 되다 보니까 해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음, 여러분들이 그, 저하고 같이 이제 제작을 한 그 나사 체결기 라든지 로봇 지지대 같은 것들을 한번 디자인 해내 해보고 그 도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험에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서는 문제 하고 주관식으로 요 도면 간단한 것 디자인하는 게 하는 것 지금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것 전부 다 설계 하기는 곤란하죠 뭐다 설계 하기는 곤란하고 홀더 연결 브라켓 공구축 홀더 이런 것들을 뭐 중에서 하나를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도면 일부를 드리고 치수를 뽑게 하든지뭐 조금 추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캡스톤 디자인 총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는 뭐 시험인데 일단은 뭐 교무처에 문의한 사항으로 온라인 시험은 어렵다고 하고 가급적이면 대면 시험을 보라고 하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대면 시험을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